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한 판만 더 했으면 아 이거 진짜 왠지 방 쪽날 것 같아 근데 포기였으면. 아깝 킬. 어, 깜짝거 아, 분자다 할마다 할마다. 집중 집중. 오케이지 위성까지 20킬씩 청개고안 되면 3 0 0 0여 내일. 30킬. 오케이. 기누찌는거 같은데. 야, 센스 있다. 치되었습니다 아하, 하였습니다. 꿀배 언덕서 복갈철 또 첫판 5킬이다. 괜찮아, 데캠을 할수 있다. 데캠은 삥두 개가 있으니까. 미사일은 뭐, 그렇다 쳐. 데캠은 요삥두 개로. 자, 두 가자. 없네. 저았다 호핑 오겠다, 이제. 조졌다. 이므로2 oh, okay. 0킬개요 아, 이거에 당하네 아군이 난간이요 아 이거에 당하네 와 이거에 당하와 저거 어떻게 못봤지? 진짜 못보게 되는구나 사람이 진짜 시선이 이게 굉장히 좀 어? 아아 아나왜 백스텝 밟았지? 이걸 다 꽂네 와.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이야 개죽음 아무것도 못하고 저분이 잘 쏘신 것도 있는데 바보 짓거리 했다 우리 고명님 패스 잘하시는데. 아니 난간에 안 걸치고 점프가 바로 됐다니? 아저 사브레 먹고 싶다, 이 사브레. 오, 우리 되게 좋아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그럼요. 자본이 걸리면 뭐라도 해야지. 그렇지. 폭도 얻어 걸리고. 바로 이만합니까? 지금 상대방이 살렸다. 아 이거 아! 삥다 풀리기 전에 들어왔어 조지뻔 했다 아 폭이 안 죽었어 아니 뭔 삥? 삥이 다 있냐? 아니 그렇게 삥다 쓰면서 들어온 거 아니야? 삥도 안 쓰고 그냥 우물 까지 먹었다는 게? 그래 나도 꼭삥 가자 응. 붙어보자 잠깐만 비대형님 근데 20길에 1000개잖아요 혹시 만약에 일방에서 3000개 다면 아아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아치였다 만약에 할 수도 있으니까 어? 아 기둥 피했는데 2층 있다 2층 2층 였습니다 그래 저렇게 지나갈 줄 몰랐네. 기둥아저 사실 휴 잡지 맞습니다. 예. 이제 할게요. 어떻게 저렇게 후리하게 나올 수 있지? 아, 깜짝 빈번거래 와거 바로 저건 라다아군리하였습니다자 할마다 할마다 집중 집중. 와쌀뻔했다 뭔가 자 제발 공격. 대합시다 우리 이끄죠 더블 킬 도망갔어야 돼. 자, 일단 2 0킬 탈성. 오우야. 자, 형님, 일단 2 0킬 탈성 했어요. 아, 숨어 있을걸. 자, 일단 2 0킬 탈성. 30개 가자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자, 길도 열렸다. 지금 쏘머즈다. 거의 감사합니다. 일단 20개 늦다. 성공. 자, 24개. 두 가자. 두 가자. 네, 그래, 대캠 하고 싶다고. 하고 싶었다고. 자, 갑시다. 작 형들 오케이, 좋아요. 핑을 저렇게 이쁘게 아, 아, 아니 아, 아, 아 당황했다 아, 나왜그랬지 한... 하... 잡작빼를 가야 되는데 바로 핀고 뺏겨도 흔들리면 안 돼. 너이스 제발! 아, 갔다 찬스인데 이거. 이제 앰퍼가 유리하다. 와, 높은 데서 떨어지 나이스. 나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그렇게요. 대구님이 잘 쏘시네, 이제 점점. 제발, 왼쪽 나오다 맞아라. 아 최악의 시나리오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제가 솔직히 공방에서 그 어중간하게 한두 명이 달려가고 들어가잖아요. 웬만하면 안 따라, 들어간 가 이유가 저두 명이 죽어버리면 저는 그냥 꽁킬 당하는 거예요. 꽁킬 각박에서 아 쉽지 않다. 역시 역시 쉽지 않아. 자, 나이스 자 28개 자, 지금 30개 한다는 말인데 진짜 이거 이거 주세요 제발 할수 있다 그렇지 좋다 나이스 이거야 나이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신중하라 신중해라 또 신중해야 된다 포켓안되네야 이거 공기 있다 잠만 이거 제발 어신 나있어 괜찮아? 어째야 되노? 괜찮아 괜찮아 나 있어요. 아, 아저 소연님, 네. 감사합니다. 와, 천 개... 와, 감사합니다. 합킬 어시, 어시 플러스 킬 합산 미션도 성공. 일단 30개 찍을게요. 와, 감사합니다. 천개다 했다. 와, 그래도 깼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내 친구는 30개까지 일단 찍어버릴게요. 원래, 원래 목표대로. 지금 진짜 너무 배고파 미치겠다. 시원하게 가자. 아, 아 아니야 아니 이거, 이건 좀아 어쨌든 미션 다 깼으니까 나이스 30길 30길 <웃음> 못하노 이거 아 마지막에 예능이 또 이걸 아 다행이 다 와. 감사합니다 아 30길로 깔끔하게 다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네 다행이다, 다행이야. 감사합니다. 게임 깼다, 그래도. 너무, 아. 감사합니다, 비대형님. 아이고, 좋습 저...